모두들 터라입니다. 엘든링 좋아하시죠? <웃음> 엘든링이요? 네. 네, 거의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렙 만랩 찍으셨어요? 만렙을 찍으려면요. 네. 만렙은 솔직히 인간이 할 짓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인간이 포기해야 가능한 엘든링 세계 에 살아야 되는 거죠. 전 절반쯤 포기했고요. 아, 만렙이 대충 한 730인가 레벨이거든요. 네네. 전부 다 끝냈지? 요십구를다 99, 찍으면. 다99 다 찍으면. 다 99, 99? 찍으면? 네. 제가 한 지금 한500 정도 돼요. 아 그러면 뭐 충분히 고였다. <웃음> 반인반수. 아 컨텐츠 재미 없네 <웃음> 이러고 있을 때가 지금 됐다. 저는 지금 DLC만 기다리고 있죠. <웃음> 반인반수라니. 반인반수. 인간을 포기해서 않았는데 <웃음> 반인반수가 됐습니다. 아 네. 그 엘든링 안에서는 약간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음. 원래 엘든링 같은 게임은 어려워서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거 좋아해요. 음. 일부러 다 벗고 다니고. 음. 주먹으로, 주먹으로 잡기 있잖아요. 주먹으로 네. 잡기 한 대만 맞아도 알수 있는 강함. 그죠? 네. 주먹으로 잡기 너무 재밌어. 역시. <웃음> 주먹으로 뒤잡기 이런 거. 아무튼 그 그런 네.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대박이 터진 게임이고요. 어, 엄청나죠? 오랜만에 네. AA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트리플 A 게임 중에 정말 대박이 터진 게임이에요. 완두알 근데... 게임의 조지 아랄 마틴이 스토리와 세계관을 만드는 게임이죠. 그쵸? 이런 게임 덕에 여기 보이는 카카오 피코마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거기 뭐 대표님도 이거 플레이어 반인반순가 보죠? 어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 김 대표님이 반인반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완전 완전 짐승일 수도 있죠. 레벨 레벨 몇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게임을 만든 게 프롬소프트예요. 네. 프롬소프트는 뭐 소울류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네. 이 프롬소프트가 카도카와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카도카와가 먼저 설명해 을 주시죠. 네. 카도카와는 일본 내에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으면 고노 방금이와 한번 나올 때 있잖아요. 아, 네, 그때 항상 나오는 네. 곳이에요. 네. 그렇죠. 거의 항상. 네. 네, 카도카와 쇼텐. 네, 음. 카도카와가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라이트 노벨 아까 소드 아트 온라인도 그렇고 뭐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IP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주주가 카카오예요. 음, 아 그래 그때 나죠. 카카오가 카더카를 인수했다? 네. 인수까지는 아니고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거의 대, 1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있어요. 되었다? 네. 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아, 있고요. 그 인수는 아니군요. 네, 네 어. 2020년에 517만 8300주를 취득을 했는데 음. 이, 이때 지분이 8.3%였어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지분을 늘렸어요. 네. 꾸준히 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1178만 32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 좀 신기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 수많은 걸작 만화를 냈던 카드카 쇼텐의 최고 지분을 가진 게 한국 회사가 되었네요. 네. 어느새 어느덧. 그렇죠. CEO보다 지분을 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162억엔 대략 네. 1650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죠, 그죠, 그죠. 지금은 4천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400억엔 정도? 네. 4천억 원 정도? 네. 네. 2.5배가 넘은 거죠.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주주님들 행복하시겠네요. 그렇죠. 엘든링 덕분에. 네, 엘든링은 그럴만한 견인차였습니다. 엄청난 게임이라고 하고, 그 관련주들 있죠? 음. 엘든링 테마주가 생겼대요. 그러니까요. 네. 데 저, tbgc님께서 6회차 끝내고 412레벨. 저분도 아, 충분히 저런. 보였는데, <웃음> 저는 근데 이제 뭐, pvp. 네. 진짜 실력만으로 하는 그런 유저는 아니에요. 음. 저는 그 세계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pvp 붙으면 비슷한 레벨끼리 붙죠. 그쵸. 아. 근데 저는 무조건 집니다그 음. pvp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세계관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서 이 고인물이 된 거라서, 음. 모든 유저 모든 캐릭터도 다 한번 깨보자. 뭐 그런 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이 세계의 신이 된다. 네. 네. 하지만 다른 세계의 신이 들어오면 난 죽는다.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근데 당시에 2018년부터 카도카와랑 피코마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 2020년에 이제 지분 인수를 하고 초대 주주가 됐을 당시에 카카오 재팬과 장기 지속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카카오에서. 네네네. 카카오 재팬은 콕 집은거죠. 음... 그 카카오 재팬은 지금 카카오 피커마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현지 최대 콘텐츠 기업이라서 손색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뭐, 어디 뭐, 뭐 있죠. 반다이남코나 네. 아니면 뭐초카쿠칸이나 뭐, 뭐 네. 이런 몇 개의 아주 큰 콘텐츠 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음. 당연히. 그런 곳들도 ip가 화려한거지 회사가 정말 엄청 크고 모든 제작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꽉 잡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긴 그러고 있어요. 카카와는 <웃음> 그런 곳이어서 여기랑 시너지를 많이 낼수 있는 곳, 피코마. 최대 주주가 카카오? 당연히 웃겠죠, 지금. 카카오 음... 피코마가. 네. 약간 그우리나라 지금 비슷한 느낌이 CJ 정도가, CJ 같은 느낌이 죠 그렇죠, CJ 같은 느낌이죠. 만들기도 하고, 네. 유통도 뿌리, 하고, 뿌리기도 하고 네. 배급도 그리고 하고, 그리고 컨텐츠 아닌 것도 많이 하는 곳. 네. 이런 곳. 음. 음.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음. 아, 피코마랑 동맹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IP 확장을 나서서 음흠.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웃음> 기대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피커만은 엘든 링이 되박많 터졌을 때와저 엘든 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오리지널 작품이 들어간다면 아. 프롬소프트에서 우리 거를 가지고 트리플의 게임을 만들어 준다면 아, 어나 너무 행복하게 되지만 네. 뭐 그렇죠 네. 이해지 셰이께서 나혼랩 게임과 큰 그림 아 나혼랩은 카카오 엄밀하게 말하면 카카오가 홀드하고 있는 IP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네. <웃음> 플랫폼이었고요 음. 나혼랩의 IP를 들고 있는 곳은 카카오가 아니죠 네, DNC 유튜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올해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오리지널 작품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거 옵니다. 큰거 음. 옵니다. 큰거올것 네. 같아요 진짜로. 네. 음. 왜냐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팔에 X 자만 그려볼까? 그리고 붙은 동료들이다 하나같이 거대한 고래들이기 때문에 음. 큰거 옵니다. 되게 덕후로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음. 플레이어로서는 되게 여러 가지로 쫄아있어요. 뭘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이런 느낌. 음.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